안녕하세요 초보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골프는 이 초보왕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골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10년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지난 시간에 l2l 에 이어서 절대 스윙 5단계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l2l 은 이쪽에 꺾어 꺾어 해서 l l l L 배웠었고 절대스윙은 꺾고,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그래서 절대스윙 5단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아, 오늘은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먼저 L2L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나흘에 걸쳐서 L2L 아이언을 옥 선생이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L2L 드라이버를 옥 선생이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그리고 절대 스윙, 아이언을 옥선생이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절대 스윙, 드라이버를, 아이고, 안표진 옥선생이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론을 배운다기 보다, 실제로 옥선생이 L2L을 이렇게 치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익히면서, 여러분도 함께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L2L 아이언, 저는 이제 7번 아이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습장을 가면 L, L, L, L, L, L, L, L을 하죠. 근데 여기서 참 느껴지는 게 뭐냐면 L에서 이쪽 L로 넘어갈 때 지금 어디서 이 스위치가 일어나냐면 왼쪽 허벅지에서 그 스위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왼쪽 허벅지는 절대 불변의 위치에요. 뭐, 보통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 허벅지다. No! 무조건 백스윙도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에요. 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오른쪽 어깨를 통과해야 되죠.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저는 이제 약간 옥스윙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 무시하시고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샤프트가 이쪽을 통과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이제 염두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스윙을 뭐 시간 나면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하나. L, L, L, L, L, L. 그때 이제 몸 모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L하고 약간 옆으로 민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자 꺾어 들어 쭉 뻗어 할때 이렇게 약간 밀었던 것처럼 L, L 그래서 약간 몸이 뒤로 기운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왼쪽 골반만 딱 옆으로 밀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L, L, L, L 이쪽에서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흔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그렇게 좀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옥 선생 같은 경우는 거의 왼손으로 그냥 게으르니까 왼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스위치하고 왼손으로 들고 왼쪽으로 스위치하고 사실은 지난번에는 L2L에서는 오른쪽으로 땡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기본 방법이고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게 편한지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아직 공 오른쪽에다 두는 거안 했으니까 L L 이렇게 해서 가만히 공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어, 우리 초보왕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골퍼 여러분들은 아, 좀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골프는 물론 가장 상식적으로는 골프공을 때리는 동작이지만, 실제로는 오른쪽 L에서 왼쪽 L 스위치 되는 그 순간에 공이 맞아줄 때 정말 사심이 개입하지 않고 깔끔하게 맞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고 이렇게 치면 되지.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L2L로 스위치가 되면서 볼을 때려주는 습관이 된 사람은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좌우간 들어가지고 후려 갈기는 사람은 그냥 뭐 공치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골프가 아니라. 그래서 골프 스윙의 가장 원칙은 오른쪽에 L하고 왼쪽에 L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L2L을 할때 그냥 막연하게 스윙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공은 바닥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L, L, 스위치 L 근데 이제 L2L 하라고 하면 쿵쾅 쿵쾅 하는데 백스윙 때는 좀 들어주고 그냥 소리 안 나게 다운스윙 때는 소리 내주고 백스윙 때는 들어주고 다운스윙 때는 소리 내주고 이러한 리듬감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자 갑니다 또 백스윙 때는 그냥 들고 L, L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좋죠? 어, 이제 옥스윙을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옥스윙 들어갈 때는 초보왕 시리즈가 아니겠죠. 그냥 옥스윙으로 넘어가시면 되지만 여기에서 L하고 L 이렇게 해서 스위치 되는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공을 우리가 칠때 이걸 막 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공이 있는 데서 우리가 체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반드시 스위치가 될 거고 스위치가 되는 상황에서 그냥 공이 맞아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 선생 만큼은 하긴 힘들어 처음엔 그런데 제가 그립 잡는 거 알려드렸죠 그립 잡을 때옥선생 어, 시킨대로 안 하고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스위치가 안 나와요 반드시 옆에서 쥐고 잡고 그다음 밑에서 쥐고 덮어서 이렇게 해줘야지 약간 훅그립성으로 잡히면서 또는 강력한 핑거그립으로 잡히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L 스위치.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팍 치는 게 아니라 스위치 될때 그냥 공이 얻어 걸려 맞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 를 해줘야 돼요. 또 L, L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왼손으로 스위치 하면서 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상 칠 때는 오른손으로 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께 그냥 왼손으로 해도 되고 오른손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왼손으로 하는게 편한 분들은 나중에 옥스윙 2라는 맥락에서 접근이 되고요 오른손으로 치는 분들은 옥스윙 1 이라는 맥락에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뭐 주니어 선수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련되는 선수들 빼고는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오른쪽 왼쪽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이제 옥스윙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 L, 이런 식으로 가요. 또 그리고 천천히 가려면 스위치를 천천히 하면 되죠. 스위치라는 건 이쪽 L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스위치 동작 바꾸는 동작 L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스윙 크기에서 L 빠르게 휘두르면 스위치를 그냥 빠르게 스위치 동작을 취해주면 거리도 많이 낼수 있어요. 또 그러면 저기에서 뭐 작은 스윙으로 L, L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더니 이 거리에 대한 이제 갈증이 생기죠? 그럼 L을 크게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L, 저기에서 L, L 이런 식으로 크게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거리를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왼쪽으로 감기는 건 나중에 옥스윙 옥스윙의 형태를 아는 분들은 다 왼쪽으로 살짝 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옥스윙 왼쪽으로 도는 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스러운 구질입니다. 다시 L, L 이런 식으로 스위치 될때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L, 내가 공을 빡 때리는 게 골프가 아니라 정말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L 한 상태에서 싹 스위치하는 순간에 공이 맞는 게 골프다. 반드시 어깨를 통과하면 좋다. L L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L 어렵지 않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오른쪽 어깨점 그 다음에 지면 왼쪽 어깨점 이세 점을 통과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그 초보왕에서는요 다양하게 연습하는 걸뭐 지속적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 L L L 연습하시는 그런 음, 옥선생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연습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드라이버를 l 2 l 어떻게 연습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그 위치는 뭐 가운데도 나보고 오른쪽에도 나보고 왼쪽에도 나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편한지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요. 그 위치가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위치예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아셨죠? 초보왕이었습니다.